안녕하세요 피터웍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MD 3세대 오디오덱 내비게이션 교체입니다 지난번 열선 핸들 튜닝을 한 차량으로 핸들 리모트 버튼을 이용한 블루투스 공 넘긴 기능을 사용하고자 일구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은 3세대 오디오덱이 장착된 차량에서 지원하는데요 후기형 모델인 더뉴 아반떼 MD를 기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운전 중내비 화면을 터치하거나 센터페시아에 있는 다기능 키를 이용해 공 넘김을 하기엔 불편함을 떠나 위험하기까지 하죠 내비의 경우 화면 출력이 조금 이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증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제품 교체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더뉴 아반떼 MD에 적용된 3세대 오디오덱입니다 입구된 차량 역시 블루투스를 지원하기에 공 넘김 기능 하나만을 위해 해당 부품으로 교체하는데요 부품 가격 자체가 저렴하진 않다 보니 고민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핸즈프리 마이크는 차량에 적용되어 있으므로 별도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파인드라이브 IQ7S 아틀란 맵 제품입니다 장착되어 있는 마감재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인치수로 준비했습니다 3세대 오디오덱에 적용 가능한 트립 컴퓨터입니다 단순히 오디오덱만 교체한다고 정상 작동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이 부품도 함께 설치 및 별도 설정을 해줘야 트립, 내비, 오디오덱의 기능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 를탈거 i g 전원을 차단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 기존 오오오 덱을 o t 내고요 해당 차량에 맞게 세팅한 트리 컴퓨터를 3세대 오오오 덱에 장착합니다. h 품 내비게이션을 마감재에 장착한 후 각종 케이블과 안테나 등을 연결합니다. 조립을 마치면 작업은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트립을 비롯해 내비게이션 모두 잘 작동합니다 GPS 수신 감도는 실내다 보니 세기가 약할 뿐실 외로 나가면 일반적인 세기를 보여줍니다 형광색으로 출력되는 내비 화면도 정상적으로 표시됩니다 기존 화면의 경우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이 되면 식별이 불가할 정도였기에 후방 카메라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공 넘김도 잘 되는지 확인해볼까요? 핸들 좌측에 있는 리모트 키를 이용해 공동기이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페시아에 있는 다기능키 터치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GPS 수신감도, 내비게이션 정상 작동 확인을 위해 실외로 나가 테스트 드라이빙 후 출고합니다 이상 아반떼 MD 3세대 오디오덱 내비게이션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트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